안녕하십니까. 마이클 허입니다. 아, 요번에 그, 그 5번 그 제재조치, 그게 센터장 교육에서 쓰였던 그 자료입니다. 그냥 인쇄화돼서 이렇게 딱 나왔고, 그 화면에 잘려서 안 나오는데, 거기에 뭐 팀장 같으신 분이 한 분이 로켓 밑에서, 그래서 무대에서 그냥 이렇게 찍은 거예요. 무대, 무대 그거를 갖다가, 저한테 제보하신 분이 찍어서 그걸 저한테 한 거니까 거기 요만큼 머리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팀장 분이신 것 같아요. 그 분이, 비로소 발표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나도 우, 우, 웃긴 게 오토판매사 그 모임에서 회장님이 그 그룹별 N가 적용이란 얘기를 갖다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달 여가 지났는데도 저 외에는 그거를 거론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라도 알려야 되니까는 제가 이렇게 알렸지 않습니까? 2부에 걸쳐서 이렇게 알렸는데 근데도 아무런 그거에 대해서 아 그걸 환영합니다 뭐합니다 그 유튜브가 제법 많이 생겼어요 제가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뭐몇개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뭐 많이 생겨 가지고 아주 유명한 유튜브들 저보다도 훨씬 더 구독자도 많고 진짜 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신 분들 젊으신 분들 많이 하시는데 그분들 역시도 이거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유튜브를 하는 저희 컨텐츠를 갖다가 크리에이션을 해야 되는 우리 컨텐츠 크리에이터의 입장에서는 이건 진짜 대서특필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 진짜 그야말로 진짜 곰탕 우려 먹듯이 그냥 우려 먹고 우려 먹고 우려 먹어도 현치하는 그 그런 아주 풍부한 컨텐츠를 갖다 양산할 수 있는 그거 화두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아주 팩트 아닙니까? 이미 인쇄 매체화 돼서 나왔던 겁니다. 그것도 본사에서 저 같은 사적 방송하는 사람이 아무리 얘기한다 손치더라도 제가 공, 본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반신반이 듣거나 그냥 치부해버리거나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은 본사에서 자료화돼서 이렇게 나온 건데 도 센터장 교육에서 센터장들 교육 센터 교육을, 센터장도 교육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어저 외에는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어,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어, 여러분들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 그래, 그래서 그렇게 촉구가 돼야지만이 어, 이것이 본사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나간다고 했을 때 같이 메아리를 쳐주는 그룹이 있어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갖다가 제가 한 분,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입니다. 총장님이에요. 유일하게 제가 유독 한 분, 딱그 김범수 총장님입니다. 애터미 석세스 시스템 가이드북 리뉴얼 안내 2020년 초판 통권 5천권, 분권 2 0 0 0 세트 완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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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퇴근의 이터미 나오셔서 얼마나, 원래 마케팅 푸는 때도 굉장히 그 아주 그냥 누구라도 납득 가능한 그 아주 상식적이면서도 참그에 유순하게 잘 풀어 가시죠. 근데 그 퇴근의 에터미 그거 방송을 보고, 야, 그래도 애터미에도 저런 질문이 있구나. 그래서 그, 그렇게 하고 또 나중에 그 Q&A 할 때도 얼마나 그 경험에서 우러난 얘기, 그분 네트워크 한 번도 대기업에만 있었지 한 번도 경험을 안 해봤던 사람이 그렇게 나와서 했어요. 지금으로도한 10년 정도 전으로 전 기억을 합니다. 제가 책장사를 갔다가 열심히 할때 그때 당시 에터미에 책이 없었어요. 이렇게 인쇄 매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때 저한테 그 책을 500권. 그래 갖고 몇번몇 번을 갔다가 제가 그 저, 저는 대치동에 있고 그분은 청담동에 뭐 사무실인지 뭔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여기 저기 핸드폰에는 청담 김범수 이렇게 써놨었거든요. 제가 가는 길이니까 청남동 지나자마자 그냥 대치동입니다. 그래서 그냥 맨날 그 가는 길이니까는 그그 그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그냥 직접 받았으면 좋겠다면서 길거리에서 전달을 그분한테 몇 번을 갖다가 이제 안 기억이 생생하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나오셔갖고 직접 받으세요. 그때는 그때 김범수 총장께서 아, 무관이었죠. 그냥 에이전트였었죠. 전 안에 그 정도 아,였던 분이었는데 그 받는 그 저는 일개 책장사고 구분은 그래도 저한테 한 박스씩이나 500권을 갖다 가 신청하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어 저도 아주 그냥 정중하게 갖다 드렸는데 그분이 받는 태도도 굉장히 정중했어요. 그래서 야, 참 아주 아주 외모도 그렇고 완전히 그그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젠틀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좋은 인상을 갖고 몇 번을 갔다그렇게 했던 게 있습니다 아주 겸손하게 받으시고 그걸 직접 나오셔서 이렇게 받으셔 갖고 여부 타면은 거기 어디니까 뭐 4층이니까 뭐몇 층이니까 그쪽에 갖다 주십시오 그래도 전 당연히 어우 당연히 그 이상도 갖다 드리는데 그런데 꼭그 길거리까지 나오셔 갖고 그걸 받아 가시더라고요 그뭐 뒷사정이야 제가 그것까지는 알는데그 받는 태도나 그게 너무나도 겸, 겸손하시고 해서 제가 인상이 깊었었는데 그 이후로 제가 저도 사람인데 그 그런 인상을 갖고 있는 분이 어막 이렇게 올라가셔서 결국에 총장 되시고 또 그러고 아우 어, 마케팅 플랜이나 많은 강의 들어갔다 이렇게 그냥 어 우리 그냥 반듯한 아애미의 어, 간판 간판으로 이렇게 나가서 하는데 그 내용도 굉장히 좋았어요 진짜 아주 정직하게 제대로 하셨구나 해서 제가 이, 이 사업은 진정성의 사업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신뢰가 떨어지면은 모든 게다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진정성이 계시고 굉장히 그 겸손하시니까 아마 저한테만 저한테만 그렇겠습니까 누구한테나 다 그러신 분이니까 그러면서 했더니 진짜 총장님까지 갔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은 저가 이제 뭐 책장자도 하고 또 이렇게 또 마이크로로 나와서 이렇게 또 유튜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저한테 책을 구매하시는 분뭐 저한테 만나서 좀 어떤 컨설팅을 원하시는 분들 그런 분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강의 요청도 무지 많았었고 코로나 전에, 김범수 총장님 그 그룹 산에 계신 분이 같은 강남권이고 거기니까는왜 저하고 관여되는 분이 없었겠습니까? 많았죠? 사실은. 근데 네, 많았는데, 제가 그런 화두로 이렇게 말을 갖다 얘기해서 그런 건지, 그분들이, 아유, 우리 김범수 총장님은 진짜 대단하시고, 진짜 겸손하시고, 진짜 좋으신 분입니다. 그러고, 직급도 저, 아유, 우리 김범수 총장님은 그러신 분 아니에요. 그러고, 그냥, 오히려 손사래를 치고 거기에 팀원 뭐 팀장님 뭐 국장 님이러신 분들이 그냥 이구동성으로 그랬어요 만나는 분마다 그래서 야 내가 본 어, 나도 그사람을 허투루 보는 그 사람은 아니구나건누 저뿐만 아니라 누군들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좋았는데 그왜 지금 그 얘기를 하냐면은 그래서 아, 좋은 이미지고 저렇게 비꼬거나 이런 성격이 아니거든요 저는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스타일인데. 진짜 존경에 맞지 않고 그런 분들이 총장이 되고 그, 그런 분들이 여기에 리더가 돼야 된다는 게전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경험을 안 하신 분이니까 오염도 안 돼서 그냥 있는 그대로의 자세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아주 차곡차곡 성장을 했으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데 김범수 총장님도 예외는 아니다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구조 자체가 바이너리다 보니까 근데 제가 아주 깜짝 놀란 게한 1년 됐나요? 그, 그쪽 지역입니다. 그쪽 그 산화인데 아주 그냥 직급 도전을 해도 해도 무지 무지 그냥 막강하게 하는 거 있죠. 또 강남이다 보니까 돈들도, 카단도들도 많아서 그런지 아주 무지 무지 해야 되는 그룹이었는데, 브랭이도, 어, 그 총장님, 그 산화예요. 그 얘기를 갖다가 왜, 왜맨 처음에 잘 얘기하다가 또그 얘기를 하느냐? 이게 아닙니다. 그게 뭐냐면은, 한번 그렇게 보고 김범 총장님에 대한 그 마음은 변첩 변하지 않아요. 근데 그분 밑에서 진행되는 거 있잖아요. 뭐 총장님이라고 사나의 모든 조직을 갖다가 다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디에서, 아, 우리는, 아, 이렇게 나가는 거게 까깝해. 뭐, 뭐, 자, 직급 도전이 뭐, 그래야지만이 빨리 승급을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뭐, 이러니까 는또 승지급 하신 분들또 그렇게 하고 그냥 작당을 해 갖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거기서 하나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천영은 그분이 조작해서 그분들한테 그렇게 했다고 했다면 그 많은 사람들이 아니 우리 김범수 총장님 그러시면 아니요 에 그분들이 더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거의 다 유일하게 그 그룹 하나만 제가 아니 김범수 총장님 그룹에서도 이런 분이 있구나 자 이게 구조 자체가 바이너리로 쭉 밑으로 내려다 보니까 총장식이나 돼서 올라가면은 그 밑에 보이지도 않는 거기에 와서 어딘가에서 그렇게 하는 걸다 어떻게 에 이러고 저러고 가요. 그리고 우리가 무슨 같은 사업자들인데 총장이 됐다고 해도 그 목표를 세우기 위한 그런 거지 무슨 이게 누구를 갖다 지시하고 통제하고 하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자, 스스로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그 얘기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김범수 총장님처럼 그렇게 모험적이고 누가 봐도 신뢰감을 주고 진짜 그렇게 아 진정한 애터면으로서 이렇게 컸다고 저 역시도 그렇게 보이는 분도 그 밑에서 그걸 다 어떻게 통제를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노차 얘기했는데 잘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서 이런 사례를 드려서 말씀드리는데 어느 누구도, 어느 누구도 직급 도전의 그 바운더리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이 5번 그 판짜기 조직의 경우 추가적인 제조치를 하겠다는 아주 강력한 몇줄 안되지만 거기에서 어디든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부담을 주는 행위 뭐 이것도 증거가 불충분하고 뭐해서 빠져나갔어 뭐 형사고소까지는 갈만한 상황이 아니야 그래서 또또 또또 빠져나갔어 유인행이 그것도 정확한 근거가 없어서 그래 라인 변경 문제도 그래 그리고 뭐 여리저리 다 빠져나가는지 모르지만 제일 마지막에 그룹별 N가 차등 적용은 컴퓨터가 딱 보고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딱 조건 검색을 어느 일정 수준 이상 평균 네트워크 지수가 얼마, 평상시에 얼마가 나왔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달에 10배씩이나 막 올라가더라. 요번에 그양승고백하신 그분, 그 내부고발하신 그분의 사례를 봤을 때 거의 10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 그거가 왜 우리가 심중으로도 잡히는데 컴퓨터로 잡으면 정확히 잡히죠 그니까 러 위에서 부담을 주는 행위 뭐뭐 뭐 형사 고발에 고고기도 비껴갔어 다비겨갔어 비껴 해도 어쨌거나 그룹별 n 과 차등 적용 이라는 거에 다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빠져나가도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는 지금 이렇게까지 몇줄 안되지만 도 아주 어디로 가나 다 걸리게 돼 있는 이런 제재조치그 조항이 딱 나와서 이제는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절치우시나 할 겁니다. 자좀 전에 그 김범수 총장님 그 사례를 갖다가 예를 든다면 아주 비, 아주 그쪽은 일부 국소적으로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리더가 그러시니까 쉬쉬거리면서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그룹이 거의 다 아닙니까? 김범수 총장님은 자타공인,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자타공인 누구나, 본사로, 누구든 간에 다 인정해 주시는 분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다면은 그렇지 않은 어~ 그렇게 자타공인하는 김범수 선님 말고 딴 분도 그, 거기도 그런 게 있는데 제자로치를하는데 누구, 누구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자이 얘기는 그 반증하는 그게 뭐냐면은 누구도 직급 도전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유로운 사람은 지금 이저 지나오고 제가 유튜브 하고 이게 만천에 알려져 갖고 왜 제재 조치가 이런 게 있는데 당신들한테 그런 얘기해서 지금 막 나오시는 분들 지금 에이전트로 막 나왔거나 나와서 뭔지도 모르고 그냥 지금 몇 개월 이렇게 있었던 분들 최소한 에이전트급 정도에서만 지금 그것도 몇 개월 안 되신 분들한테서만 이건 뭐뭔 뭐, 뭐, 소리를 지금 하시는 거야 뭐 이럴 정도인데 그러니까 지금 자유로운 분들은 그 지금 막 나와서 진짜 그야말로 뭔지 뭔지 모르시는 분들 그분한테만 그분들은 자유로워요 그렇죠?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야? 그,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은 그리고 누구한테도 그, 그 아무 거리낌 없이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은 그들밖에 없어요 이게 바이너리 구조로 딱 이중 이, 이, 이 두열로 해갖고 종대로 쫙 내려가는 바이너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차제에 말씀드리면 은 그동안 유명했던 다이너스티라든가 뭐그 아, 17년 전, 2000년도 초서부터 바이너리가 아주 그냥 급상승을 했거든요 그때 이름 있던 뭐 l2l 뭐 등등 등뭐 그냥 이름만 되면은 그냥 뭐 했던 그것들 다 바이너리 였거든요 그 중에 지금 성공한 데가 있습니까 바이너리가 갖고 있는 가장 폐단이 이겁니다 불로소득자가 나오고 꽃돼지 들이 양산되고 그냥 이름만 대놓고 거기다 막 그냥 그냥 붙여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 그런게 그 구조상 딱두줄두 줄이기 때문에 그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그패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죠. 계속. 그러면 우리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참 신의 한 수입니다. 신의 한 수. 어느 회사나 엘트웰이 그 당시에 너무 잘 나가던 회사거든요. 뭐 4등까지 갖고 막 그랬어요. 4등 뭐뭐 뭐 3등도 한번 치고 나왔었고 어뭐 정수기 뭐 이런 거 하는데 뭐 이렇게 그러냐 그럴 정도로 아주 대단하게 잘 나갔는데 거기 제 고등학교 친구가 거기서 최고 어 그것까지 나갔었어요 근데 그때서 부랴부랴 어그 회장이 아 아무래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갖고 그때서 부랴부랴 지나고 한참 잘 나가고 막 이러고 했을 때한1 0년 정도 됐을 때 상한선을 갖다가 2억저 일억 1억 일억인가 예 그걸로 상한선을 그때 재정을 했어요 그니까. 네그 고등학교 동기만 하더라도 이제는 2억을 받네 월에 2억 2억을 받네 이 선상에 올라가 있던 친구가 1억을 1억으로 상한선을 나중에 그렇게 해버리니까 그때만 난리가 나왔고 지금 l2에 일어나 지금 0등 밖으로 떨어져 있어요 그 존재 가치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왜 그러냐 처음서부터 상한선 1억이 딱 있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제재조치가 이제 좀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은 지금에도 이렇게 강력한 제재조치, 빠져나갈 수 없는 근육으로 그냥 딱 이렇게 몰았어요. 만 처음서부터 이렇게 잡혀가지는 않아도 이렇게 인쇄 매체가 되면 금방 이제는 이렇게 따라갈 겁니다.